안녕하세요.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너무 더웠죠? 자, 어제가 말복이었고 오늘이 좀 선선해져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요. 로즈 앱솔루트 이고 보이시나요? 네, 로즈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자, 문제점 음. 내 화장품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아, 피부가 주름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때 로즈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을 자, 즐겨 쓰시는 어, 저는 이 미스트 제가 쓰는 미스트거든요 이게 백 5 m 리 정도 들어있어요. 여기다 잘 쓰시는 미스트에다 한 방울, 아이고 뚜껑을 안 열었네요. 음. 자한 방울 이렇게 또떨어뜨리세요한 방울, 한 방울이에요. 한 방울도 충분합니다. 여러분께서 자 순수 에센셜 오일을 구, 어, 구입하셨다면요. 자, 그리고 흔들어 주세요. 자, 섞이게 흔들어 주세요. 음. 그리고 얼굴에 분사했는데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음. 자왜냐면 로즈오일은 그 항우울 작용이 있어요. 그리고 호르몬도 좀 안정화 시켜 주고요.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오일이 로즈오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어, 피부 노화 방지, 주름 방지 네, 그리고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다운될 때좀 상쾌하게 기분을 전환시키고 어. 싶을 때 로즈 향을 많이 맡아요. 그리고 이렇게 미스트, 미스트에다 섞어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분사를 자주 해줍니다.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, 주의점 말씀드릴게요. 에센셜 오일은 꼭 정량만 사용해주세요.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패치 테스트 후에 사용해주시고요. 로즈 오일은 임산부 분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. 왜냐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